안녕하세요. 꿀잠TV 이지선입니다. 꿀미남 청풍소장입니다. 네. 어, 저희가 지난 유튜브 캐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어, 화 같은 성원을 보내주셨어요. 세 네. 네. 명? 열명 넘겠죠. 아, 네. 저희가, 어, 이번부터는 유튜브 캐스트에서 음. 평소에 우리가, 아, 그냥 쉽게 넘어가는 간단한 질병, 또 너무 어 우습게 생각하는 간단한 질병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 간단한 게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병이 될수 있는 거 그렇죠. 쌓이면 무섭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것이 꿀잠하고 연관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알려 드리려고 해요 네네 네. 네. <웃음> 뭐가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어, 여러분들한테 꿀잠이란 무엇인가 그거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돼서, 뭐, 건망증이랄지, 또는, 뭐, 잦은 야간 빈뇨랄지 이렇게, 잘,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해주지는 않지만,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어 분석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꿀잠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꿀잠을 모르시는 분은 없죠. 네. 네. 근데, 어떤 게 꿀잠이죠? 일어났을 때 응. 개운하면 물잠 잔 거죠. 그러면 시간과 관계 <웃음> 없이 뭐몇 시간 잤다 뭐 네.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사람마다 어, 잠의 정량이라는 게 있겠죠. 네. 어떤 사람은 어, 식사를 예를 들면 응. 밥큰 그릇을 하나 먹어야 양이 차다온 사람이 있고 뭐 조금만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듯이 응. 어떤 사람은 적게 자도 충분하게 응. 회복이 되기도 하고. 응. 어, 흔히, 나폴레옹은 4시간, 음. 3시간이었나요? 음. 에디슨은 10시간? 음. 뭐 이런. 아, 에디슨은 10, 10시간 네. 잤어요? 그래서 음, 편차가 네. 되게 큰데요. 음. 보통 성인들은, 어, 최소 7시간 정도는 자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음. 양의 문제고요 음. 질의 문제가 또 있겠죠. 네. 근데 그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수면의 사이클. 네. 깊은 수면을 갔다가, 램 수면을 갔다가, 깊은 수면을 갔다가, 램 수면을 갔다가, 이런 사이클이,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 도는데, 네. 대략, 아, 원 사이클이 90분이거든요? 네. 90분이 곱하기 4, 4, 9, 27, 이면은 약, 아, 7시간 정도 되나요? 270분? 네. 네. 네. 6, 4, 24니까, 네. 네. 일, 뭐, 6시간, 뭐, 반? 네, 뭐 정도? 7시간 정도 예, 자르는 예. 어, 적정하다라고 예. 하는 것 그건 평균치긴 한데요 네네. 대략은 그 안에 다 들어가죠 아 음. 그렇구나 네. 그러면 어, 꿀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 양보단 질이다 질과 양이 네.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죠 같이 가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양도 중요하지만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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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와. 상태가 안 좋으면 네. 역시 수면에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다음에 아. 이제 이 멘탈, 네. 정신의 문제겠죠. 아. 네. 어, 정신의 문제는 저희들이 참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렇죠,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정신과적인 약을 먹은 사람이 너무 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수면의 질이또형격이 깨지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어, 멘탈은 진짜 마음 챙기기, 음. 마음 관리, 음. 그걸 잘해야 되는데. 음. 그런데 의지로 어떻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음. 어이 호흡은 음. 내 의지로 안 되는 경우 가참 많아요. 아 호흡이 의지로 안 된다고요? 내가 숨을 참을 수도 있고 숨을 내뱉을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왜 의지로 안 돼? 자는 동안에는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 네. 자는 동안에는 네. 내가 내 마음대로 호흡을 어떻게 조절할 수 없지요. 그렇죠. 네. 목도 마찬가지고요. 목도. 자는 동안에는 그냥 그 중력에 내 몸을 맡기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는 네. 내가 어떻게.